마치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같기도 한게이 집은 입구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미용실? 가만,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요. 많은 신도시, 더 많은 아파트. 놀랍게도 여긴 평택입니다. 잠깐 잠깐, 오늘 볼 동네가 여기는 아니고요. 좀더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정말 작죠? 아마 제가 돌아본 마을 중 가장 작은 듯 싶은데요. 하지만 작아도 실속은 빵빵! 지금부터 그 이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죠. 하강합니다. 평택대학교를 지나서 비전동 방면으로 좌회전.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쭉 펼쳐집니다. 이거 뭐지? 내비를 잘못 찍었나? 거의 다 왔다니까요. 일단 따라가보죠. 이쪽에 여러 브랜드 모델 하우스들이 쭉 도열한 그 사이 골목, 찾았습니다. 요 길이네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반겨주는 건, 작은 점포, 공장, 또는 창고들. 아, 요거는 집인가요? 가까이서 보니 사무실로 보이네요. 저쪽에 보이네요. 단독들. 여기서 보는 모습, 마치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같기도 한 게, 무척 그럴싸하죠. 이 길은 완전 시골길이네요.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마을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세대수는 눈으로 보면서 셀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 수준이죠. 와이 집은 입구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눈에 확 띕니다. 근데 가만 미용실? 아 근생 허가가 나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안될 것도 없죠. 아까 입구 쪽에 점포, 사무실도 그렇고요. 이 왼쪽에는 제법 필지가 큰 어르신댁도 보이고요. 저 안쪽에는 화면엔 없지만 규모가 땅콩스러운 집들도 여럿 보입니다. 또 이질 만하면 나오는 사무실과 창고까지 작은 동네지만 참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한데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는 담장이 진짜 멋지죠? 뮤직비디오 찍어도 되겠습니다. 안쪽엔 어떤 작은 회사 같고요. 딱 여기까지가 마을 끝이로군요. 지금부터 저 위로 전부 받칩니다. 뭔가 좀 아쉬워서 주변을 좀더 돌아봤는데요. 인근에 깔끔하게 조성된 단독마을은 딱 여기 하나. 더 찾지 못했습니다. 동네 분위기 한번 볼까요? 아래 큰길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동네 풍경이죠. 옛날 집들과 담장, 저쪽에는 농기계들도 보이고요. 다 내려오면 이쪽엔 또 공장 창고들이 여럿 보입니다. 죽백초 앞 도로인데요. 이쪽도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오래된 집들이 죽백초등학교 근처에 퍼져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요런 타운하우스가 나홀로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용이동, 안성IC가 나오죠. 현재 한창 도로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가만,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요. 이따 입지 분석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아까 그 마을로 돌아가보죠. 왼쪽엔 큼직한 버스 종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어떤 차고지가 보이네요. 다시 마을,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가 마치 마을 앞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군요. 그렇다고 전혀 기죽을 것 없습니다. 이 마을,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 쪽에서 한창 일하고 계시는데요. 배밭도 많고요. 완전히 예쁜 고즈넉한 시골 길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한적한 어떤 번화가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또 또 다른 전원 마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배밭이 엄청 크죠. 2022년 미국 수출 배 재배 과수원 써 있네요. 우리 마을들은 이쪽에 뜸은 뜸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앞쪽에도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대만 빼고 나머지가 개발된... 여기 버스 정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죽백동 입구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평택 대학교 방면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평택 경찰서가 나오죠. 마을에서 번화가 마트 쪽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해서 이큰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마을 안에 샛길로 들어왔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면 초등학교와 어, 작은 상가들이 모여있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같은 평택인데도 여기는 이상하게 전투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길 따라 쭉 들어선 작은 동네 향은 모두 남향입니다. 마을 전체가 작은 구름 위에 올라선 것이 특징인데요. 가끔 이런 곳을 전체 다 전원 마을 로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 개발 소식이 없나 찾아봤습니다 인근에 구룡지구가 있네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정도 기사 밖에 없네요 이대로 개발은 늘어지나 싶었지만 이 토지 이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빨간선이 도로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한창 도로 공사 중이던 바로 거기죠 이건 이 주변 개발 어떻게든 시동 걸린다 뭐 그런 전조인가요? 좀더 멀리 볼까요? 먼저 이 지역이 평택시청 개발 구역에서는 쏙 빠진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으로 1호선 라인과 1번 국도가 지나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경부선 안성아이시네요 이 정도 교통 입지면 당장 깃발 꽂고 땅 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동네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이 좋으니 당연히 인프라도 가깝겠죠 모든 생활 인프라 근처 대단지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아까 보신대로 여기 현촌초까지는 차로 4분 1.3km 이쪽에 크고 작은 마트부터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인 중학교까지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배달이초 옆도 괜찮습니다 이쪽엔 세무서 도서관이 가깝네요 또 대형 인프라는 평택시청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여기도 그닥 멀지 않습니다 킴스클럽 평택점이 차로 7분 2.4km 가까운 종합병원은 굿모닝병원 8분 2.8km 찍히네요 이건 뭐 완전히 깡촌이구만 아니죠 아닙니다 같은 시골이라도요 다 똑같은 시골이 아닙니다 어디는 개발될 땅 어디는 남겨질 땅 입지를 좀더 360도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만 되면 주거독립이야 이미 따놓은 당상. 그 다음은 그저 보너스입니다. 제가 이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